My heart 봄에 향긋한 그대를 보 그냥 웃음만 지게 돼. Don't know what to say. You're just like one spring day. 설레임을 주는 걸 언젠가부터 였을까? 기다림의 그대. 맘 전하고 싶어 When you ring my valentine So e g a i n you make my dream come true 행복한 너 그리고 나 우릴 비추고 With you by my side 멈춘 시간 속 서로가 마주하는 이곳 I can see you through a little far away 조금 서툴지만 이해해줄래 동화 속에서만 보던 Just like shining star 서로 바라보는 이걸 I'll be always by your side Sunny day you make my dream come true 행복한 너그 빛으로 나를 비추고 서로가 마주하는 이곳 I've been waiting for a life like this Oh, 기분 좋은 바람 불 내을 전해